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첫 오늘은 1000원짜리 웰치즈두개를 마셔볼건데요 원샷 해보겠습니다 첫 렐치스에 아... 대한 설명은 예전에 설명했으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7점 이었어요 웰치스는 다른 음료수들에 비해서 탄산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탄산 음료를 마신 기분이었고요 포도맛과 딸기 맛의 조합은 정말 괜찮았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 이었습니다